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 당구 빌려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플러스 시스템입니다. 장 쿠션에서 당 쿠션, 장 쿠션, 당 쿠션으로 오는 플러스 시스템이죠. 자, 오늘 하실 거는 장 쿠션 네 포인트 중간 포인트죠. 요 뒤쪽으로 치시는데. 어, 당점 세분화를 통해서 제가 친 포인트로 여기서 치면 여기로 떨어지는 오늘은 그런 시스템을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러 가시죠. 자 오늘 하실 내용은 플러스 시스템이죠. 플러스 시스템은 장에서 단으로 장으로 장으로 오는 시스템이죠. 근데 이 시스템에 음 아주 재미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제가 친 포인트 그대로 떨어지게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당점 세분화죠. 자 어떤 거냐면 자 여기서 코너 점을 향해서 치면 그대로 제가 친 포인트로 떨어집니다. 대신에 중앙에 있는 이쪽 포인트에서는 한 대략 반칸 정도가 길어지고요. 여기는 한칸 정도가 길어지고 여기 이 포인트 치면 한칸반 정도가 길어집니다. 자 여기는 길어지는 포인트죠. 대신에 이렇게 길어진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5포인트, 여기서부터 다 나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숫자를 4개만 제가 기입을 할게요. 코너가 1, 2, 3, 4 이렇게 됩니다. 이 숫자가 뭐냐면, 당점입니다. 당점 세분하죠. 자, 당점 1. 1이면 자, 오른쪽으로 갈 테니까 1시. 1시 당점 쓰리팁입니다. 1시 당점. 2. 2는 1시 반 당점. 3. 3은 2시 당점. 4는 3시 중앙 당점이죠. 쓰리팁. 자, 이렇게 4등분을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여로 떨어지죠. 프레임 포인트로 떨어집니다. 여로 떨어질 테니까 1, 2조구가 이렇게 있으면 맞아 있는 거죠. 자, 코너의 점을 향해서 4당점을 주시고 치시면 됩니다. 스피드는 2레일 정도 스피드고요. 뭐 샷은 간결하게 넣으시면 됩니다. 미들발로 정도로 어, 세게 치거나 부드럽게 쳐버리면 안됩니다. 그냥 미들발로로 간결하게 치시면 됩니다. 자 시타를 해볼게요. 사단점을 주시고 부드럽게 투레 정도의 스피드만 간결하게 치시면 됩니다. 부드럽게 투렐 정도의 스피드만 간결하게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여기 뒤쪽으로 다 쳐볼게요. 자, 3에 있다. 3에서 점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으면 자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1, 리적구가 있으면 또 득점이 가능하겠죠? 자, 여기는 3이죠. 3이니까 3당점을 주시면 됩니다. 2시당점이죠. 자, 2시당점을 주시고 코너에 점을 보시고 미들발로 그대로 간결하게 치주시면 됩니다. 자, 2시당점을 주시고 코너에 점을 보시고 미들발로 그대로 간결하게 치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득점이 되는 거죠. 자, 여기도 해 볼게요. 정확하게 보는지 보고 여기로 올 테니까 요렇게 들어오겠죠. 자, 여기는 숫자 2죠. 2당점, 1시 반 당점이죠. 1시 반당점을 주시고, 코너에 있는 점을 보시고, 그대로 미들발로. 1시 반당점을 주시고, 코너에 있는 점을 보시고, 그대로 미들발로. 요렇게 또 들어오죠. 자, 여기는 1이죠. 1당점 코너를 보는지 확인하시고 1당점이니까 여기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득점이 가능한 거죠 자 한시당점을 주시고 코너에 있는 점을 향해서 그대로 미들 발로 한시당점을 주시고 코너에 있는 점을 향해서 그대로 미델발로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음, 대략적으로 확률이 아주 높은 시스템이고요. 플러스 시스템 중에 자, 아주 재밌는 시스템입니다. 자, 여기서 약간 변형을 해서 치는 방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번에는 여기 아니고 뒤로 대략 반칸 정도 옮겨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한 팁을 빼주시면 한 팁, 그러니까 1을 빼주는 거죠. 4당점인데 3당점으로 치면 0.5 포인트가 길어집니다 여기도 똑같죠 여기가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시는 길을 정확하게 이렇게 프레임 포인트 쪽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쯤 있으면 맞아 있는 거죠 그럼 자, 3당점을 주고 시타를 해볼게요 코너에 있는 점을 향해서 3당점을 주시고 그대로 미을 발로 간결하게 치시면 됩니다 코너에 있는 점을 향해서 3당점을 주시고, 그대로 미들발로 간결하게 치시면 됩니다. 자, 딱 0.5포인트가 더 길어졌죠. 그러면 한칸 차이에 길게 나오게 하려면 당심을두 개를 빼주시면 되죠. 간단합니다. 무조건 코너를 향해서, 코너에 있는 점을 향해서, 치시면 득점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간단하죠? 그럼 역으로 하면 2에 있는데 2에 있는데 목적구들이 한 포인트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다. 치기가 좀 힘드네요. 자, 1에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자, 1에 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지금 두 포인트가 차이가 나죠? 두 포인트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1당점인데 반, 2당점, 3당점, 4당점, 5당점을 더 주시면 되겠죠? 여기는 5당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4당점을 더 주시면 되겠죠? 4당점. 1당점이 4당점이면 여기는 3시 당점이 아닌 더 내려갑니다. 4시 당점. 그렇게 칠 수도 있습니다. 자, 정확하네요. 4시 당점을 주시고 코너에 있는 점을 향해서 미을발로 간결하게 치시면 됩니다. 너에 있는 점을 향해서 미들발로 간결하게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득점이 가능한 거죠. 딱 대략 두칸 정도 짧게 하면요 0.5포인트는 한 개를 빼주시면 됩니다. 더 해주셔도 되고요. 길게 올리면한 개를 빼주시고 짧게 올리면 한 개를, 플러스를 해주시면 됩니다. 참 재밌는 시스템이죠? 자, 이 시스템은 뭐, 굳이 설명이 더 이상은 필요 없겠죠? 그죠? 이 시스템으로 빗겨치기, 플러스 투, 칠 수도 있고요. 수구를, 퍼스트 볼을 먼저 맞고 가는, 어, 그런 배치도 똑같이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버스도 가능하겠죠 원투 쓰리 포에서 위로 올라가는 음... 뭐 이렇게 대전도 돌릴 수 있습니다 세게 쳐버리면 자 그거는 음... 제가 시타 화면에서 음... 한두 가지 정도 리버스 어떻게 돌아가는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음... 많은 내용이 나올 수도 있지만 요약해서 몇 가지만 제가 시타 화면에서 확실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타 화면으로 가시죠.